나? 어빠죠 그래. Yeah. 오, 보통 무거운 아니네. 자, 가자. 머, 머리만 조심하고. 그래. 어, 어. 어이 머리만 조심하고. 가자, 가자. 공격. 공격. 오, 오, 오, 괜찮아. 아. <웃음> 귀여워. 수빈 <뭐야? 웃음> 야. 진짜 예. 날 지금 넘어는 프로 아니, 없이 이거 어, 너무하다 진짜. 아니, 무슨. 봤어요? <목소리> 막내들이 리드 발로 차는 거. 아니, 아니. <목소리> 이거, 이거 가다 실수. <목소리> 저희가 이렇게 하속상이 일반 어디 <목소리> 어디? <일, 목소리> <일, 목소리> 일상입니다. 여기. <목소리> 여기? 이게 바로 <목소리>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있지만 서로 다른 너와 네가 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입니다